뭘쓸 것인가가 고민이죠. 저기. 저희도 알다시피 여기는 이미 가정법 과거가 딱 나와있어요. 아, 가정법 과거라는거 어떻게 하세요? 56 플러스 원형 나왔잖아. 59 플러스 원형 나왔지? 가정법 과거죠? 뭐 할텐데? 그런데 뭐 할텐데?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텐데. 끝. 그 조건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조건들. 여기서 캐어는 주의. 자, 좀더 주의했더라면, 주의한다면, 이러면 되겠지. 왜냐면 과거니까 주의했더라면 아 주의한다면이죠. 자, 그러 어떻게 써주나요 자, 위드가, 위드가 나왔고 이렇게 쭉 나왔잖아. 저, 결국 뭐말 하는 거야? 전면구잖아. 전면구를 뭘로 바꾼다? 이 부절로 바꿔준다? 그럼 이 부순다. 자, 주어는 어떻게 주절의 주어는 유언이니까 일치시켜주 되겠죠? 네가좀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봐. 일반 동사써 바빠리. 테이크에 과봐야 뭐잉? 이죠? 오케이. 백페어 봐봐요. 툭. 아니면 툭 케어가 중요하다 툭. 툭. 툭. 목적으로 이거 쓰면 되잖아. 목적으로. 전체 적인 목적으로도 썼잖아. 어떻게 쓰면 되는데. 어리를. 모어. 헤어 자. 동사 만들었는데. 뭐. 뭐가 겁나. 만약 네가 좀더 주의를 한다면.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렇게 되잖아. 좋네. 완벽해지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자, 얘도 이거. 아까도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언더와이드 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자, 먼저, 요, 내용은 어디서? 내용은 여기서 받아야 돼. 내용은 앞에서. 내용은 앞에서. 의미는 앞에서. 시제는 어디서? 뒤에서. 시제는 뒤에서. 시제 뭐야? 과정법? 과거지 마이터코스 원형이잖아 자 그럼 게임 끝났어 자 이제 아더와이즈씁니다아더와이즈씁니다봐 이제 어떻게 써? 2% 시작하면 되고 좋고 2% 그 다음에 요거 봐봐 페이저 파인이 벌금을 내놔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이지 누가? 그가 벌금 내지 않으면 가족뽑아수있으니까 디젠트 페이저 파인 요렇게 될거 아니야 만약에 그가 벌금 내지 않으면. 자, 시계 맞췄죠? 과거 완료는. 과거 나왔잖아. 마이크로소원 감옥에 갈수 있을 텐데. 감옥에 갈 텐데. 그치? 한다고.